안녕하세요. 돈파의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펀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희입니다. 3월 첫째 주, 오늘 28일입니다만 그렇죠. 네. 따지면, 주차로 네, 네. 따지면 3월 첫째 주인데 네, 맞습니다. 자, 전쟁과 함께 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3월 첫째 주 주간 주시장 주시 전망 네. 전쟁 때문에 요즘 계속 이제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인데 네. 주가 변동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하디슈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주가 수준이 네, 바닥인가 네, 지난주에 특히 나스닥이 급등을 했잖아요 네, 네, 전쟁이 맞습니다. 터지자마자 네, 네. 어, 그래서 오늘 하지쇼에서는 지금까지의 역대급 전쟁들 네. 다 내용을 보면 이제 세계전쟁이 아니라 국제전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때 그때마다 주가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여러 가지 경험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것을 토대로 그렇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어떤가, 네. 자, 지금이 바닥인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디슈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여전히 우크라이나입니다. 그죠? 아, 네. 음.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시장은 식 대략 이제 67포인트, 예. 2.47% 하락을 했는데, 뭐, 비교적 하락폭이 사실 컸던 거죠. 그렇지만, 지난주 월화수 (3일) 동안에 음. 우울한 감을 생각을 한다면 예. 저 그때는 좀 끝이 안 보이는 뭐, 어, 뭐~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음. 느낌이었지만 극적으로 목요일 금요일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큰 전쟁 유럽의큰 전쟁이 죠 그렇죠, 네. 유럽 한복판에서 어떤 일어난 전쟁이니까 네, 그것에 비하면 주간 낙폭이 2 4사은 네. 그다지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선방한 편입니다 이예 맞습니다 어~ 지금 제 지난주 그래서 외국인이 그~ 하락, 예.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 한1조사천0백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간이한 오천억 정도 매도한 걸 생각을 한다면. 예. 외국인이 저한 3배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이 좀 용감하게 예. 또1 음. 6천억 정도를 또 사드렸으니까. 음. 음. 이제, 뭐, 개인이, 어떻게 보면 좀 스마트하다. 예. 이렇게 볼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데, 특히 중요한 건 미국의 3대 지수. 예. 어, 다우 존스 음. 지수가 이제 지난주에 보압고, 보합으로 예. 끝났고, 그 다음에 S&P 500과 나스닥은 음. 이제 좀 비교적 크게 예. 상승을 했죠. 이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이제 월요일 날그 프레지던트 데이 즉 대통령의 날에 휴장이 또여표가아닐까 지난주 월요일 그렇죠, 그렇죠. 음. 예, 예. 이런 생각도 좀 어, 들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지난주 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즉 러시아가 음. 우크라이나를 본격적으로 침공한 이후에 극적으로 반등했다는 건 어, 시사하는 바가 크지 예. 않나 싶습니다. 자, 이따가 하디슈에서. 어, 네. 역대급 전쟁 국제전입니다만 전쟁에서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한 다섯 개 그림으로 써 보고 예, 예, 예. 근데 그전에 네. 어, 오늘 이 이야기 그전에 앞서서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어, 중요한 배경이다라는 예, 좀 예. 생각하셔서 네. 어, 지난 이번 주에 주간 우리가 어떤 것을 조금 주목해야 될까 이 네. 내용은. 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쟁 시나리오와 주가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이해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어떤 키워드가 있을까요? 아, 이번 주는 이제 역시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음. 우리가 정리를 좀할 수가 있는데 예, 첫, 첫 번째는 여전히 우크라이나다. 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그러냐면은 일단, 이제 그 지난주에 반등의 의미가 음. 어쩌면 은좀 단기전으로 예. 끝나지 않을까. 러, 러시아의 압승으로 음.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빨리 정전이 이루어지고 어, 평화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기대가 좀 예. 있었는데. 그 f 함락이 오늘, 오늘도 하다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웃음> 그렇죠? 그런 예. 걸 생각을 하면은 좀좀 좀 길어질 음. 것 같은 느낌이 음. 드는 거죠. 예. 길어질 것와 관련돼서 또 이제 러시아를 국제 결제 에, 결제망에서 음. 좀 퇴출시키겠다고 예. 하는 얘기가 러시아를 압박하는 것도 있지만 관련된 많은 나라도뭐 우리나라도 음. 여기에 무역 대금이 이제 포함이 그렇죠. 되니까 예. 이러한 뭐 부차적인 파장 효과도 음. 또한 어떻게 전개될지를 모르니까 예. 여전히 변동성은 음. 어, 변동성이 주범이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닐까 예. 하는 게첫 번째 키워드고두 예, 두 번째는 이제 이번 주즉 (3월 5일날) 이제 중국에서 양해가 열리거든요. 음. 어, 최근에 중국이 여러가지 일로 인해서 중국 증시가 먼저 하락을 하고 좀안 좋았었는데 에, 지난주에만 해도 중국이 좀 자금을 음. 풀었고 그 이전에는 금리를 좀 내었고 하는데 예. 양해에서 큰 그림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이라든지 경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발표할 건데 예. 양해에서 좀 나쁜 얘기가 나올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얘기가 나온다고 음. 한다면 이것이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예. 측면에서 본다면 양해가 이제 음. 중요할 것 같고 중국은은 뭐 금리를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떨어뜨려도 불구하고 위안화가 괜찮아요 이거죠? 그렇죠 네네, 예.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예.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는요? 네, 세 번째는 어 지금 현재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어쩌지, 어쨌든 어국제적인 뭐 음. 일이고 예. 어, 큰 파도는 역시 인플레이션과 연관된 음. 미국의 금리 인상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본다면, 이제 3월 6일 날, 음. 미국의 고용지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주 3월 10일 날, 미국의 소비지표가 나오거든요. 예. 근데 이제 16일 날, 다 다음 주죠. 다 다음 주 수목 뭐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의 FMC 음. 회의가 열리는데, FMC 회의가 열리기 전에 중요한 두 가지 지표, 고용지표와 예. 이제 소비지표 두 가지가 음. 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대해서 역시 우크라이나 사태의 뉴스가 좀 제한길로 간다면 음. 전면적으로 다시 좀 부상할 좀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음, 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아, 미국의 그 고용지표 또한 중요한 지표로 우리가 음.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래 3월에 달 0.5, 0.5 두번 해서 0.5를 네. 한꺼번에 올린다. 예. 이게 전망이 높았는데 예. 예, 맞습니다. 일단 그것은 좀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 그렇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확률적으로? 지금 10, 10여 퍼센트, 예. 60, 70%까지 올라갔던 그 확률이 예. 0.5를 그렇죠? 올린다는 예. 확률이. 예, 그것들이 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것은 조금 어, 부차적인 효과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하디쇼입니다 네.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역대에 미쳐 왔는지 예, 예, 전쟁들이 예, 예, 예. 그런 것들 을 예. 지금 보시는 그림은 다섯 어, 개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죠 다섯 아, 개 그래프가 이제 좀 성격이 좀 비슷한데 예, 먼저, 어, 중요한 거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회색 띠가 있죠. 예. 회색 띠가 뭐냐면은 전쟁 관련 뉴스들이 막 나오면서 어 시장 음. 전반에 이제 지배적인 뉴스가 음. 된 것이 회색 띠가 되겠고요. 회색 띠 끝나는 여기에 검정색 선은 뭐냐면 전쟁 발발 일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가 거기 이제 똑같은 음.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터어 라운드 한이 파란색 선이 예, 한 예, 예. 똑같이 파란 갈고리 같은 거. 그렇죠. 어, 요것은 이제 전쟁 발발을 막상 일어나니까. 음. 전쟁이 개시가 되니까 그 이외에는 주가가 다시 뛰어올랐다 예.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네. 단순하게 보면 전쟁도 하나의 소문인데 그렇죠. 소문이 무성할 때는 계속 주가가 하방 압력을 그렇죠. 받다가 네. 막상 어 소문이 뉴스로 나오니까 네. 나오니까, 네. 네. 나오니까 오히려 다 반등을 한 그림 그림은 동일한데 그렇죠. 제일 이제 우쪽에세 가지 그림 중에서 오른쪽에 그림만 약간 올랐다가 쳐진 게 그렇죠. 있는데 그것에 예, 따다좀 예. 이야기하기로 예, 하고 조 예, 예. 하나씩 좀 설명해. 이제 될 보면 될 예. 이제 제일 먼저와 여기에 이제 베트남 전쟁입니다. 예, 아주 오래된 텐데, 그렇죠. 예, 예, 예. 예. 1960년대에 있었던 음. 거니까 이제 베트남 전쟁인데 베트남 전쟁 보시면 알겠지만 어, 그다지 음. 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변동성이. 큰 느낌은 안 받고 있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 이제 걸프 전쟁입니다. 걸프 음. 전쟁은 어, 뉴스가 굉장히 그 크게 예. 오랫동안 뉴스가 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어, 걸프 전쟁 이 있고 그 다음이 뭐냐면은 어, 그 유명한 아프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전쟁. 전쟁인데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2001년도에 있었던 예. 전쟁이거든요. 이제 어, 뭐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지만 2001년도가 있었고 2001년도에는 그 전에 다컴브라이 이제 있었던 음. 음. 거죠. 90년대 후반, 2000년도까지.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는데 회복을 했는데 음. 그 위에 쭉 빠졌어요. 자, 이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그렇죠. 이제, 예, 이제 혹자는 이제 이런 전쟁 관련 이슈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가지고 올랐지만 결국은 어 더그전 저점을 뚫고 음. 그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음. 낙관할 수는 없다는 예. 얘기가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이때 보면은 그 이전에 어, 닷컴바블이 하나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 미국의 쌍둥이 음. 딜, 딜, 딜, 테러 그렇죠 음. 테러가 있었던 9.11 테러가 있었던 예. 것이 더큰 영향을 미쳤지 음. 예,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 정도로서 끝났다고, 영향력은 음.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 그러니까 시점에서는 이제 다큰법을 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때고. 그렇죠. 다 모두 정리가 예, 예, 예. 되지 않은 때고. 또 하필이면 그때 예. 9.11 쌍둥이. 그렇죠. 테러 그게 예, 예. 끔찍한 큰 테러였잖아요. 아이고, 그거, <웃음> 그거 정말. <웃음> 예. 어, 미국 본토가 맞습니다. 공격을 받은 거니까. 예, 예. 그 당시로서는 뭐, 봉붕해왔던 예. 정도이죠. 희생자도 예. 컸고요. 자, 오른쪽에 첫 예.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 그 다음에 이제, 어, 유명한 이제 이라크 전쟁입니다. 이라크. 예. 예. 네, 이라크 우선. 그렇죠. <웃음> 예. 이라크 전쟁 때는 사실은 다른 때에 비해서 막봉이 좀 컸습니다. 음. 어, 이렇게 컸다가 그 대신에 올라간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예. 것이 이제 이라크 전쟁이고 지금 현재의 아프 가 저기 그 우크라이나 사태가 가장 유사하다고 볼수 있는 게 뭐냐면은, 크림 전쟁입니다. 크림이 반도, 반도, 러시아입니다.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크림이 반도 자체가 음. 위치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죠. 우크라이나 아래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에 접해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아래고, 여기도 결국은 러시아가 전격적으로 침공을 한 이후에 합병이 성공한 예. 케이스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쩌면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전쟁이 가장 이제 유사할 거라고 어 보여지는데 그리고 가장 늦게 저기 음. 발생한 국지전이고요 예. 그런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전쟁 발발 전에는 좀안 좋았지만 음. 그 위에 보면 은 상당한 폭의 상승이 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어, 확인할 수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섯 개 그림에서 쭉 올랐다가 쭉 빠졌던 위에서 세 번째, 오른쪽 네네, 그림. 네네, 네네, 네네. 이 그림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때 어, 다큰버블도 정리가 되지 않았고 네네. 또 어, 9.11 테러도 있었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좀 성격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 요, 이, 이 그림을 지금에 또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네네. 그것은 그때 이제 다큰버벌 정리되지 못한 거 9.11 테러 이런 것을 대체할 만한 지금의 다른 요인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그것을 조금 생각하시면서 예. 자,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네네. 첫 번째는 어, 조금 전에 그림 다섯 개에서 보면, 네. 그래서 지금 바닥이다. 네, 이제, 네, <웃음> 이제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두 네, 네. 번째는, 네. 바닥이 아니다. 좀 조심해야 된다. 네, 또세 번째는, 네. 아니다. 어, 바닥과 어, 오르내림을 계속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하면서 네. 바닥권에서 네. 오히려 어, 단기 차익 그또 노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다 이세 네. 가지 버전인데 하나씩 조금 정리해 주십시오 아, 일단 이제 지금이 바닥이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는 가장 큰건좀 기술적인 예. 얘기입니다 어떤 음. 부분이냐면은 저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좀 유사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음. 전형적인 약세장인 헤드앤드 숄더형이 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지난주 월요일날도 음. 어, 이번 주 주시장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중요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오른쪽 어깨가 심하게 쳐지면은, 음. 이것은 결국에 있어서는, 어, 하락폭이 좀 심화돼서 음. 약세장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예. 하는 얘기가 있었고, 아니면은, 극적으로 반등하면은, 음. N자형 상승이 나타나서, 전형적인 또 상승장이고, 어,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하는 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지금이 바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뭐냐면은, 일단, 헤드 앤드 숄더 형의, 이제, 오른쪽 어깨에 해당하는 그 바닥이 1월 24일날 4,222 포인트였는데, 음, 예. 어, 지난주, 지난주에 S&P 500 지수가 4,222 포인트 아래로 빠진다면, 음. 어, 이거는 이제, 언제 어디까지 빠, 빠질지, 빠질지 모를. 어. 그렇죠. 그 어, 하단을 음. 지금 예측하기 힘들 정도의 하락이 올 수도 있다고 음. 했고 주초만 해도 4,222% 아래일 수 있었어요. 예. 그런데 결국에 목요일 금요일 상승 반전하면서 얼마로 끝났냐면 지난주 종가가 음. 4,384니까 예. 4,222에서 한 150% 음, 이상 예. 위에서 지금 끝났다는 음. 것을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 어, 전형적인 약세장인 헤드&숄드형이 아니라 또 다른 N자형 상승의 초기 모습이 음.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지금이 바닥입니다. 음, 얘기를 한다는 뜻이죠. 네. 오늘 시장을 또좀 어, 지켜봐야겠지만 네네네. 지금 4 2 2 2의 최근 저점과 네네. 지난주 종가를 보면 한150 정도니까 약한사 정도의 이제 변동 폭은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오늘 저녁도 시장이 상당히 중요하겠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네네. 바닥이라고 생각하기로는 조금 조심스럽다 하는 이야기는 네네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이 아니다. 음. 어, 어, 바닥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음. 지금, 어, 자꾸 이제,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음. 좀 허, 현혹돼서, 뭐, 그런 것만 자꾸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어,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인데, 예. 왜 이것만 자꾸 너희들은 보느냐. 음. 그리고, 아, 어, 옛날에도 보면 알겠지만, 어, 저기, 그, 캣바운스라고 음. 해서 데드캣바운스라고 예, 해서 예, 예. 밑에서 음. 바닥에서 한번 치고 음. 올라온 곳에 니네들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음. 그렇게 속아놓고 잠깐 뛰어올랐다고 그래서 이제 바닥 에서 벗어났다고 한다면 또또 다시 뒤통수 맞을 수도 음. 있다 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바닥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근거인데 결국에 있어서는 그 지금 얘기한 이제 인플레이션화 금리인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바닥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저 또한 좀 조심스럽게 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예. 얘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음.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헤드앤 숄드형이 완성이 돼가지고, 끝없는 추락을 음. 음. 할 것이니까, 어, 좀 많이 많이 기다려라. 이렇게 하는 건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바닥이 아니다 고 어, 하는 것과 바닥이 맞다는 거에서 제가 계속해서 예. 얘기한 것은 뭐냐면좀 이런 선에서는 좀 분할 음. 매수를 좀전조점에 예. 오면은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음. 하는데, 아무튼 바닥이 아니다 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인플레이션도 금리상도 아직도 한 번도 일어나지 예, 않았다 언제 그렇군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다 아, 이런 얘기하는 게 바닥이 아니다라는 사람의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까 우리가 그림 다섯 개에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비추어 보면 그렇죠. 그때 올랐다가 다시 떨어진 원인이 예, 예, 어, 예. 다 버블이 정리되지 못하고 9일 테러다 예, 그 그럼. 영향이었다 하면 지금은 이제 대체되는 것이 인플레이션하고 그렇죠. 금리, 금리 인상 이런 요인 예, 예.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예. 이것들이 또 양세장을 연출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 예, 예, 그런 얘기가 있고 음. 이제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은. 어,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지 접근을 해야 되는데, 단타를 좀 쳐라. 예. 아, 그러니까, 박스권을 상정을 하고, 음. 어, 단, 단기 플레이를 해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 S&P 500 기준으로 하면은, 4100에서 4300. 예. 아까, 이제, 1월 24일날 저점이 4222 음. 포인트라고 했지 않습니까? 딱, 그러니까 예. 이제, 4100에서 4300 사이가 되겠죠. 예. 여기가 하단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올라가 봤자 음. 4,500, 4,600을 넘을 수가 없다 예. 어, 그 이전에 제가 그 그래프를 그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는 장, 작년 음. 11월에 고점이나 저점, 하단이나 이런 게막 겹치는 4,500, 4,600 언저리가 매물대가 음. 좀 넓게 형성이 되어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600을 한꺼번에 음. 뛰어넘기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음. 이제 이런 제이 얘기를 하니까 즉 4,200에서 4,600 400포인트 정도니까 예. 대략 10% 먹는 예. 전략을 음.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음. 하는데 우리나라로 친다면 대략 이제 2,600에서 음. 2,800포인트죠 우리나라도 예. 2,800포인트가 매물대가 음. 있는데고 2,600을 뭐 깨느니 면느니 자꾸 하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피 기준으로 2,600에서 2,800이고 예. S&P 500 기준으로는 한 4,200에서 4,600선이 아닌가 음. 어, 싶은데 이제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제 마지막 결론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어, 두 가지 현상을 하나 예.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이제 그 MMF에서 돈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 어, 돈이 많이 인출이 됐어요. 음. 즉, 평상시에 뭔가 위기가 굉장히 그 격화가 되면 은 음. MMF 쪽으로 돈이 단기 자금을 예. 쏠리는데 오히려 거기서 돈이 많이 인출이 됐다. 음. 두 번째는, 어, 채권 관련 어, ETF라든지 채권 관련 펀드 쪽에서도 음. 어, 꽤 많은 자금이 저기 유출이 됐습니다. 그 예. 근데 이 자금의 전부가 아니라 이 자금의 한 4분의 1 정도가 미국의 주식형 펀드로 들어왔습니다. 예. 이제 최근 이게 뭐냐면 (7주간입니다) 음. 예, (1월) 어, 올해 들어와서 한 최근 한 (7주에) 걸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음.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이제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약세장이고 힘들고 변동폭도 컸는데 에,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한 m m f 는 채권형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어, 무엇인가 더 낙폭을 키울 때마다 주식형 펀드로 예. 돈이 들어왔다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에, 미국에서 향후 이제 어, 개인 투자자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향후 약세 장인일 거라고 음. 예측하는 어, 사람. 둘이, 이제, 향후, 아니, 강세장을 예측한 음. 사람이 16%뿐이 안 됩니다. 예. 역대 최저거든요. 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더 이상 비관적으로 갈, 구속이 없다는 거죠. 즉, 음. 낙관적으로 볼수 있는 견해가 16% 뿐이 안 되니까 예. 나머지 84%는 비관적으로 음. 보고 있다는 거니까 이런 걸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 심리적인 지표를 심 심리,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는 게 심리 문제지 예. 않습니까? 팩트 문제보다도 그렇다면 심리적인 지표는 바닥권인건 맞다. 음. 그럼 언제 트리거가 나타날 거냐? 제 생각은 다음 다다음주에 있을 FMC에서 예. 0.25가 오르든 0.5가 오르든 음. 금리가 오르고 나면은 즉 어,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주가가 오르듯이 오르되지, 예. FMC를 통해서 그동안 있었던 여러가지 논란이 해소가 되면서 음. 뉴스화 되면서 그, 그것이 트리거가 돼서 예. 조금 어 상향적으로 음. 가지 않을까 즉아 어, 현재로서는 다음 저기 음. FLC의 3월 1 6일부터 지금부터 한 보름 정도는 예. 어 단기 전략을 음. 좀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좀어 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3월 첫째 주 주간 기준, 주차 기준으로 3월 첫째 주 주간 주식 시장 전망을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어 바닥인가 아닌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단타도 생각해 볼수 있다. 뭐 단타는 어지간한 전문가 아니면 힘들겠고. 아, 힘들겠고 <웃음> 예, 예. 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음 바닥인가 아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역대 전쟁 시나리오, 전쟁의 경험들을 보면 바닥은 맞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이제 당장의 현실적인 펀더멘탈의 중심은 인플레이션 겁니다. 네. 라고 이제 어 전제를 한다면 조금 걱정되는 펀드멘탈 속에서 전쟁을 해석해야 될 필요도 있다. 네. 그럼 제 생각에는 어떤 바닥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것도 조금. 그렇죠. 어포인트가 생각이 됩니다. 네. 어, 근데 이제 크게 보면, 어, 지금 뭐 FOMC 또 금리 인상도 어, 0.5보다는 0.25에 많은 가능성이 이제 몰려있고, 네. 또 FOMC도 아무래도 전쟁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를 그렇죠. 생각해야 네. 되니까. 네, 그런 등등을 보면, 음, 지금의 이제 침체 기간은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네네. 이런 생각도 또 들고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도 이제 투자자분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 잘 짐작 정리해 나가는데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